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성남동에 위치 있는 시축빌라 더 에비뉴 라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번 현장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수진역과 모란역 사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어, 근처 인근에 지금 1km 이내에 초중고가 모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군 형성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대중교통은 물론 어, 앞쪽에 자차를 이용해서 나가시기에도 큰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만큼은 정말 좋은 곳이고요 지금 실사용 평수가 약 30평으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에도 널찍한 드레스룸이 또 배치가 되어 있고 옵션 사항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에어컨 두대와 김치냉장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옵션 사항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전화 문의 주시면 제제안안를해해릴릴거고요영상보시고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성남고이영라더보비뉴 현장 소개 영상입니다 신발장은 지금 4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벽면으로는 일월 소등 스위치 그리고 이쁜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오시게 되면 은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의 강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벽면에 아트월도 이쁜 타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실평수 30평으로 거실은 지금 제법 널찍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층수가 6층이다 보니까 옆쪽으로 마지보는 세대나 이런 거 없이 좀 트여져 있는 조망. 보이시고 있습니다. 창호는 KCC 창호 사용을 했구요 주방도 공간이 괜찮은데요 위쪽으로 식탁등 아래쪽에 식탁을 배치하시면 4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 배치 공간은 지금 한 대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옆쪽으로 김치냉장고가 벨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디귿자 모양으로 지금 나와 있고 수납공간은 지금 적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까지 수납장 잘 마련되어 있고요 넓은 싱크불과 하이라이트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앞쪽으로도 이렇게 작은 인덕션 한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멀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김치냉장고가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한 대는 이쪽에 배치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용도실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실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구요 현기창도 크게 나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현관 바로 우측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건과 샤워파티션 그리고 걸 수납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잘 나왔습니다 아트월드 뒤편이 안방인데요. 안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어요.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 면적도 충분하지만 이 아치형 입구 왼쪽으로 넓은 드레스룸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정도의 크기에 넓은 드레스룸 배치가 되어있고요. 문은 이렇게 불투명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부부욕실로 이어지는 공간이고요. 부부욕실에도 샤워파티션, 샤워공간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샤워공과 비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모습이에요. 바로 왼편 첫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면적도 널찍하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까지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입니다. 현관 우측에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존재하고 역시 이 방도 면적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